진짜 6% 네 40% 음, 음, 음. 음, 음, 예, 아,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네 40% 아 그전에 인사 먼저 한번 들어갈까요? 네! 자 우리는 생생 그리톡 저희가 어, 이번에 이제 항상 저희 얘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운동도 네. 저희끼리만 하고 그쵸. 이제 댓글에 대한 질문들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줬었 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한번 그러면 시청자 모셔보자 지원을 받았는데 야 무슨 반나절만에 서른명이게아딱 예. 아, 그중에 세명만 그렇죠 세명만 사연을 가진 세명 그것도 정말로 시청자와 얼굴을 맞대고 하는 라이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이번 타자 알파. 알파 알파 입장해주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23살 황인영이라고 합니다 아. 황인영님은 윤프로한테 뭐스쿼트를좀 배우고 싶다 아, 네네 아저 오늘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웃음> 다음 타자 마지막 경남 양상시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박준희입니다. 아, KTX 타고 부산에서 왔어요? 야. 아, 박준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 진정하지 말라고! 예, 예, 예, 어, 진정하지 말라고! 어. <목소리>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야! 먼저, 이번 아, 스펙트에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하체 안정성이 많이 부족한 것같아서 하체 안정성. 네. 다리가 모인다는 거죠? 네. 모이고 어. 이렇게 엉덩이가 좀흔들리더라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리 모아서 네네네. 이렇게 해결해줄 수 있어? 어 당연하죠. 그런 어, 그래.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아, 야 네. 요즘도 가끔 흔들려. <웃음> 무거운면 흔들리는 거지 솔직히. 아 그렇죠. 어, 무거운 흔들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황인영님의 스쿼트 자세 한번 보고 이제 그렇죠. 들어갈까요 우리? 네. 자 그리고 지금. 등이 떠 있죠. 아 등이 떠 있다. 네. 어 내려가면은 아까 네. 위치보다 좀 이완되잖아요. 이건 네. 안 된다고요. 아. 등을 더 조여야 되나요? 더 조여야죠. 아. 더. 그렇죠. 더 조여봐요. 음. 가슴 피고 스트레칭 개선 좀 하고요. 스트레칭. 음. 일단 그러면 상체의 스트레칭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스쿼트...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흉근이 있는 근분과 흉근? 그렇죠. 흉근과 여기 뭐냐? 여기 전면 쪽 삼각근. 흉근과 전면 삼각근이 만나는 세골 지 해야 돼요. 세골지까지. 네, 네. 그게 돼야지 이게 바벨을 견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어. 네. 처음에는 이게 타이트하니까 좀 늘기다 봐 하고 점점으로서 좁혀 가지고 더 쪼이는 거예요. 아, 타이트하게 이제 느껴지면 은 넓게 잡았다가 그쵸. 점점 더 좁히나. 점점 돼, 네. 아예 흉출 못 말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손과 손의 거리가 좁을수록 더 안정성 이 있다? 그렇죠. 팔이 몸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체리에 이한되고 등이 수축이 엄청 세게 돼요 현득씨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스쿼트는 하체 운동에 필수입니까? 일단은 할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헬스쿼트를 하던 레그프레스를 하던 응용을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무게의 수직 저항을 제대로 느끼는 법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과 이 골반의 이동을 통해가지고 이 대퇴근을 늘리는 법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머신을 쓸 수가 있어 잘 자, 맞나? 맞는 말씀입니다 준희씨 아잇 자, 모데스, 타, 자, 모데스 탈라. 이제, 일단 아, 일자야. 모데스 탈라. 모데스 탈라. 이게 됩니다. 아, 멍고 선수. 아 씨, 바로 <웃음> 피드백 수요열심이 <수영. 웃음> 어디니까. 지금 왼발 쪽 뒤로 더더 빼시고. 자, 이거. 이거 항상 신경 써 주되 발의 위치가 지금 다르죠. 이발 각도도 지금 보면은 달라져있단 말이지. 발이 열려 있는 각도가. 그렇죠. 그것도 항상 똑같이 체크를 주고. 봐봐. 여긴 더열려있고 여긴 닫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어 예쁘다. 진짜 난다. 하나. 어오 정말 둘, 몇 살이지? 아빠, 그래 집중 자 윤프로 들고 나왔으면 앉았다, 일어할다할수 있댔어.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 복적승 주고, 등조이고 왔다, 해요. 헉! 헉! 아이, 어, 아 헉! 형님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이렇게 스쿼트 지금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 형님 어땠나요? 확실히 제가 혼자 했을 때랑 진짜 안정성의 차이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 안정성의 차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스스로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척했을 때 그립을 좀 좁게 잡는 거랑 그립을 좀 좁게 잡는 거! 좁게 잡고 이렇게 쪼이는그쪼이는고 같고 발도 이제 바깥쪽으로 좀힘 많이 주고 발도 바깥쪽으로? 네네. 만약에 그게 좀 의식이 안 된다 그러면 발 바깥 날 쪽에 힘을 준다 그 포징할 때처럼 기본 라인업 잡을 때 무릎을 외전시키면서 포징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을 잡고 음. 스쿼트를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운동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저 이런 아, 폭죽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딱깜둑질 하신 줄 알았어. 자 보시면은 지금 등 보이자 잘 보이잖아요. 지금 이쪽만 과하게 사용돼서 운동된 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보다는? 자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 자 앉아봐 손 들어가 작업을 잘, 잘 쓰는 거네 제가 진짜 츄스타한테 정말 제대로 티칭을 받고 왔어요, 로우에 대해서 근데 로우라는 거 자체가 고립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래, 그냥 네. 고립운동이라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5만 대 힘이 다 들어가는 거야 네! 똑같아져요.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동작을 제가 진짜 제대로 배웠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들 네. 네. 먼저 일단 언더그립으로 잡을 거예요, 우리는 네. 언더그립으로 잡는 이유는 이제 등 운동을 할때손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는 것보다 안쪽으로 봤을 때좀더 직관적으로 등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 그립으로 잡고 운동을 진행할게요 음. 아 그리고 세분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데 시작에 뭐 이렇게 멀리 들어가서 이제레그아웃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버 그립으로 잡더라도 항상 몸바벨을 붙여서 허벅지 제 중심 손 그대로 잡아주고 힙핀지 잡아주고 등에 힘준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응. 음. 아, 너무 섹시해. 손언더로 잡아주고, 흉각 열어주고, 그대로 일어나서 아, 한 발자국 앞으로. 이 상태에서 이미 등에 힘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 아, 그쵸. 여기서 그대로 아래로 길게 내려갔다가 어디로 내려가냐. 바벨이 앞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음. 아래로 꽂을 거야. 아래로 눌러주듯이. 그래서 광계를 눌러서 길게 늘러주고가동공이 뭐야. 그 다음에 상체를 살짝 들면서 바벨을이 벨트 아래, 그러니까 딱 골반에 있는 위치 있죠? 거기로 그대로 꽂아주고 내려가고 그렇죠. 꽂아주고 내려가고 꽂아주고 내려가고 등의 정체를 사용하는 방법 네. 자, 힙힌지 좀더 잡아주고 길게 이게, 이게 어떻게 내려가 냐면은이 몸통과 허벅지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네. 그렇지! 마지막에 여기를 기점으로 상체를 꺾을게요 전체를 든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눌러주고 음. 다음. 그 다음에 눌러주고 가슴 열어주고 자, 지금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지면서 내려갔죠? 네. 한번 무게 주시면 앞으로 더 가져가볼게 그리고 프로브 듯이 안풀 떠나듯이 팔에 힘을 줘가지고 몸에 더 붙여줄게요 그렇지 거기서 상체 세우면서 깊게 하나 더 눌러주고 둘그 다음에 눌러주고 자, 특부인님! 아까 여기 만져봤었죠? 아까 힘안들었지 여기 만져봤지 다시 어우 들어오네, 어때? 들어오네. 예, 네, 편식하면 안돼 뭐야 네. <웃음> 뭐야? 우렁님께서 3만원과 함께 전현득짱아우렁님 잠.. 아유.. 자.. 아왜 이렇게! 3만원에 전현 아, 3만원 3만 원. 원, 원. 아, 3만 제대로 치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지 제대로 치워 아, 아, 빨리!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되는데 어, 으아 뭐야 뭐야 어.. 제 팁인데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이 시작할 때는 여기 안쪽으로 받아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최대한 음. 몸에서 멀리 나가게 그게 먼저예요. 그치! 몸통은 고립을 해준 상태에서 그치! 요 이렇게. 여기로 받으면서 여기 탁 이동 바로 멀리 여기로 받으면서 이게 점점 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러면안 되고 좀더 멀리 지지면 가슴이기점이위 있고 그렇죠. 가슴에 근육결이 이렇게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거기에 반하게 팔꿈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걸 조금만 더 어깨는 그대로 둔 그치. 상태에서 팔꿈치를 더 그러니까 어, 위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바, 이거를 바깥을 보게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 가슴을 너무 너무 들지 말고 죽 살짝 봐요 살짝만. 그치. 조금 나아졌어. 어? 그다음에 그치. 다시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팔꿈치 어. 내리고 어깨는 낮추고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깨는 맞추고. 어깨 지금, 지금. 지금. 어, 지금 어깨 상태 좋아요. 자 여기서 더 찢는 거야, 여기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올릴 때이 상완골이 여기 더 붙어줘, 더 펴봐. 그렇지. 오, 오깐만 1인치 정도 더 올라왔어, 맞은데. 자, 자, 바깥으로 내 네, 가이드를 따라요. 네. 여기서 갔다가 잡고 호흡 잡고 쭉 여기서 이거를 예. 모아 팔뼈로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상완골로 그렇지. 아 가슴이 잘발달데 <웃음> 근데 <웃음> 아니. 아니 그렇지 여기서. 오, 오 하나. 야, 주먹 모양이 딱 어, 잘했어. 둘 구어. 지금 아랫배 힘딱 줘가지고 눌러준 거 좋고 세. 몸 전체 다 됐어요 등 전체를 등 전체 대고 돌리고 한번 밑으로 찍어요. 밑으로 찍으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올려지면서. 병갑이 좀 내려가요. 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그대로 다시 흉곽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 예,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옆으로 한 5cm 정도 벌려요. 이제 5cm도 벌리고 어, 5cm? 네, 예, 5cm 정도. 만아봐요 아, 여기 다시. <웃음> 이게 이였습니까 엉덩이가 달리네. 피부나이 확인했어요. <하게> 벌린 <웃음> 어, 다음에? 그그 다음 그 상태로 이제 전완근이 이밑으로 엘보 찌는 느낌으로. 네. 그대로 밑으로 지긋이네, 지긋이. 그렇죠. 그 그대로 밑에를 찌시네 찌그시. 그렇죠. 그다음 그 상태 올라와서 올라서 수직을 수직을 밀었다가 아까 다 모아듯이 안쪽까지 이렇모아 이렇게. 이게 약간 이 융프의 시그니처 이게 사실은 저는 디자 이렇게 운동합니다. 디자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운동이로 음. 이거 융프 시그니처요 우아! 뷰나벨! 어! 그다 찍고 가슴 거이흉가 하나씩 들어줘요 그 다음 이 상태로 올려서 다시 흉가가 들어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오죠오오오 들어올려줘요 그대로 엘보를 땅으로 찍는... 너무 왔어요엘보 땅으로 찍는... 어, 그대로 찍는... 아 진짜... 그도 <웃음> 좋아! 그도 좋아. <웃음> 좋아! 에헤이! 자 이때도... 자, 가슴. 여기서 가슴도 들면서 내려 네, 올릴때더 올라오죠? 덤벨 보지 말고 덤벨 모지 말 수직으로 말고. 와서 안으로 모아주고 이렇게, 오케이 다시 오, 한번짜 좋아! 오, 야 눈빛 좋아 지금! 어이! 내려, 내려왔을 때까지 더 들어야죠. 자, 그리고 항상 그... 황인영님은 네. 이 팔꿈치 전환 네. 지면 수직 유의해주세요. 네. 지면 수직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손목부터 죽으면 안 돼요. 돼. 이거, 이거, 이거 동백게물안 맞는 거예요. 위로! <웃음> <밀어. 웃음> 아, 뭐하줘야죠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그 항상 이 차이가 정말 커요. 항상 전환은 지면이랑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불변이야. 앞으로 밀고 옆으로 5cm 밑으로 수직으로 엘브 찍는 느낌으로 다시 왔다가 엎하고 모아줘요. 뭐 지금 앞으로 밀거든요. 좀더 얼굴 쪽으로 밀어요. 좀더 위쪽으로? 그렇죠. 좀만 더 어, 뭐냐, 몸을 아래로 내려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내리면서 흉곽 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랩플 세팅하는 높이 설정. 무릎 딱 살짝. 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무릎에 겹쳐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허벅지에다 두근 랩플하는 사람들 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플 제일 잘못하는 게뭔줄 알아요? 답답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스쿼트예요. 이거는 스쿼트예요, 스쿼트. 그 스쿼트. 스쿼트예요. 먼저 바세팅 해주고, 상체 앞으로 인사. 그렇죠. 거기서 등에 힘 주고, 그렇죠. 인사한 상태에서 여기서 고관절 너무 뒤로 안 빠지게 그렇죠. 고관절 앞으로 당겨주고, 거기서 그 그래, 위로. 지그색 올리네요. 지그시, 네. 내려가자, 지그시. 예.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예뻐. 자 하나만 칩을 저 드릴게요 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 좀만 더 앞으로 당겨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우리 안풀다운 하처럼 힘을 줘가지고 등쪽으로 눌러볼게 요 팔꿈치를 그렇지 여기 힘 들어가있죠 지금 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발바닥 밀면서 올라가볼게 그렇지 훨씬 나아 자 안풀다운 하듯이 힘 넣어주고 그대로 위로 그렇지 대들 할때 가슴 중립 혹은 열어주는 거 이거 그렇죠. 항상 신경 많이 써줘야 돼 그리고 고개를 막 이렇게 막 사정 힘들면서 고개가 흔들리면 흉각도 흔들려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고개는 그냥 봐 이렇게 따라가거나 한정 고정해서 그냥 앞에 보거나 지금도 엉덩이에요. 예. 엉덩이가 이제 너무 뒤로 빠져있으면 둥근의 힘을 많이 쓰게 돼요 생각보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몸더 앞으로 한번 쏠려봐 더 쏠려봐 더 쏠려봐 오, 벌써 서 흉각 들어요 여기서 그대로 바와 몸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 자 팔꿈치를 더 뒤로 당겨봐. 그러면 위는 들어가서 지금. 자 팔을 확실히 몸, 아, 몸으로 고정시켜주고 딱밀어주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방금. 오케이. 그렇지. 골반 앞으로. 마지막에 골반 앞으로 밀어주고 어, 가슴도 가슴도, 가슴도 뒤로 와야죠. 가슴도 뒤로. 오케이, 다시. 어깨만 접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6%! 에이! 하나!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오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어이에 에이! 에이! 에등 에이! 아이 에이! 에이! 근데 아, 아쉬운데 네. 한번더 해야 돼. 한장 빼. 원래, 원래 안보냐 맛있어요. 자, 자, 우리 응원 한번더해 줘야 돼. 자, 가, 가, 수 자, 이이이이이 있다, 있다. 아, 예, 에이! 이 인사, 인사. 더 앞으로 기까지 야, 전시 펌핑 뭐야 이거? 아니, 왜왜이 왜, <목소리> 자, 꼬바. 그렇죠. 아, 이 아, 친구가 기가 먼데서 왔는데 뽐핑해두 그 아, 발로 왔으면 네 발로 가야지. 그렇죠. 기절이가 저기 면서 오. 자, 등등등등. <목소리>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가슴 들어 들어 들어. 아, 아, 아, 아. 다시. 한쪽 당해. 바로 바로 아